아담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이미 하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아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선악과는 단지 아담이 죽었음을 나타내준 신호표시였을 뿐입니다. 선악과가 아니었다면 아담은 자신이 죽어있다는 사실조차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리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를 깨달은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선악과를 통해 자신이 죄를 깨달은 아담은 비로소 자신에게 생명과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선악과는 율법을, 생명과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선악과를 통해 자신이 죄를 깨달은 아담이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과로 나아가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를 깨달은 아담이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